자, 46페이지 보시면 지적 측량이 나옵니다. 지적 측량. 자, 지적 측량도, 자, 사실은 그 지적 기사분들은 이 공부할 게 엄청 많겠죠. 근데 우리는 법에 나와 있는 조문 몇 개를 가지고 어떻게 시험을 낼 거냐. 아, 거기에 집중을 하셔야지. 실제로 여러분이 무슨 뭐 지적 기사가 돼서 측량할 거다. 이런 거에 기준을 두시면 안 됩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생각보다 아, 분량이 적어요, 이게 되게 적기 때문에 시험에 나올 만한 것만 찝어가지고 어, 그거만 암기하시면 충분합니다. 그래서 이 사고의 범위를 확대하시면 안 돼요, 그는 딱 법조문 범위 내에서만 딱 축소를 해야 됩니다. 자, 46페이지 보시면 지적측의 목적이 나오죠. 이것도 이제 기본서에 있는 건데, 자, 앞에 보세요. 자, 지적측량의 목적이 나오는데. 여기 봅시다. 자, 여기 보시면 토지 있죠? 토지. 자, 지적 공부 있죠? 예, 토지에 있는 사항을 지적 공부에 갖다 쓰는 걸뭐라 그래요? 등록하죠. 자, 토지 한 필지 한 필지.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 자, 얘네들을 조사해서 등록하는 거. 이게 측량이 측량. 그래서 토지의 면적이나 경계 좌표를 조사해서 등록을 하는 거죠. 그중에 경계를 어디다 등록해요? 지적 공부 중에서도 경계는. 경계점장이 왜 이래요? 자 경계는 도면에 도면에 경계는 지적도 임야돼 좌표는 경계점 좌표등록 경계는 도면에 자 도면에 등록된 경계를 자 쌈나면 복원해야 되겠죠? 복원해, 복, 복원할 해복원때 복원할 때자 무슨 측량? 경계 복원 측량 경계 복원 측량 그래서 측량의 목적이 두 가지예요 등록하거나 복원할 목적이다 등록하거나 복원할 목적이다 그죠자 우리 교재 보세요 46페이지 위에 46페이지 메뉴에 보시면 지적 측량이란 토지를 지적공부에 등록하거나 또 지적공부에 등록된 경계점을 지상에 복원하기 위해서 두 가지 목적이에요. 등록하거나 복원하기 위해서 각 필지 경계좌표 면적 요세 가지를 정하게 되는 거죠. 측량하면 경계좌표 면적 얘네들을 정하는 측량이다. 자 그리고 여러 가지 지적 측량 중에 특별히 지적 확정 측량 및 지적 제조사 측량을 특별히 포함한다라고 써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적 확정 측량은 도시 개발했을 때 하는 측량이고요 자, 지적 제조사 측량은 말 그대로 제조사할 때 하는 측량입니다 그래서 얘네들도 특별히 우리 지적 측량에 포함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요 그럼 시험 문제 뭐라고 낼수 있을까 제외한다고 되겠지 뭐 제외한다고 그렇죠? 포함한다요요 우리나라 지적조사는 자, 우리나라 지적조사는 1 9 0 0 12년도에, 서울 12년도면 일본 사람들 들어와서 2년만이죠? 바로 지적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만든 게 토지대장. 그리고 몇년 있다가 나머지 대충 만든 게 임야대장. 그 우리나라 지적조사는 일본 사람들이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거 그냥 계속 쓰겠어요? 지금까지 계속 썼단 말이에요. 썼다가 지금 100년 만에 지금 재조사 들어가고 있어요. 그럼 우리 재조사 측량은요, 지적법에 따라서 하는 게 아니라 재조사 특별법이란걸또 만들었어요. 그 특별법에 가지고 자 100년 만에 우리나라 지적제사를쭉 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지적측량에 포함시켜야 돼요? 제외시켜야 돼요? 포함시켜야 된단 말이에요. 다른 법에 있는 측량이긴 하지만 지적측량에 포함시키자 라고 특별히 여기다 써준 겁니다. 그렇죠? 자 우리 교재 맨 밑에 46페이지 맨 밑에 보시면 참고 있어요. 참고 참고 보시면 지적확정측량과 제조사측량을 따로 써놨습니다. 제조사측량이란 지적제조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서 우리 힘으로 지금 제조사 사업을 하고 있단 말이죠. 여기서 이제 함정들어갑니다 지적 제조사 측량은 우리 지적 측량에 포함된다, 제외된다? 포함된다. 그럼 우리 개별적으로, 개별적으로, 개인이 의뢰를 할까요? 국가적으로 계획 세워서 할까요? 국가적으로 계획 세워서 하는 지적 측량이 죠 그러면 제조사 측량도 토지 소유자가 수행자에게 의뢰하는 지적 측량에 포함된다, 제외된다. 의뢰하는 지적 측량에 포함된다, 제외된다? 제외된다. 자, 의뢰하는 지적 증량은 아니다. 지적 증량이 맞긴 하지만 의뢰 대상에서는 제외된다. 라고 보셔야 돼요. 자 여기다 쓰지 마시고요. 자한장 넘기시면 자 48페이지 있습니다. 48페이지 맨 밑에. 48페이지 맨 밑에 있죠? 맨 밑에서 세 번째 줄 보세요. 48페이지 맨 밑에서 세 번째 줄에 보시면 지적 증량이 필요한 경우 수행자에게 의뢰한다. 라고 했는데 검사 측량과 제조사 측량은 제외입니다. 여기선 제외예요. 의뢰사유에서는 제조사 측량은 제외된다. 그러나 지적 측량이 맞냐? 그럼 맞다 그래야 돼요. 맞긴 맞다. 그러나 의뢰사유에서는 제외된다. 요거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기출 연습을 제가 48페이지 맨 위에, 자 48페이지 맨 위에 기출 연습 두개 넣었어요. 사이드에 기출 연습. 자 1번에 보시면 지적 제조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제조사 사업에 따라 토지 이동이 있는 경우에 지적 측량할 필요한 경우 이게 제조사 측량이죠. 이것도 지적 측량 실시 대상이 된다. 맞아요. 근데두 번째 보시면 제조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제조사 사업에 따라 토지 이동이 있는 경우 지적 측량이 필요한 경우에 자 소유자 등 이해관계인의 수행자에게 지적 측량을 의뢰할 수 있다. 엑스죠. 의뢰 대상은 아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지문을잘 구별하셔야 돼요. 지적량 포함되지만 의뢰 대상은 아닌 지적 측량이다라는 거죠. 자 기억 나온 김에 고 밑에 참고했습니다. 참고, 참고. 지적 측량 수행자. 그렇습니다. 수행자. 자 수행자는 두 가지예요. 측량업 등록한 자. 하고요. 한국 국토 정보 공사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는 원래 지적 공사가 있어요. 지적 공사. 자 대한 지적 공사. 그니까 이름을 바꿔서 한국국토정보공사로 바꾼 거예요. 한국국토정보공사가 옛날에는 지적공사를 했어요. 지금 한국국토정보공사, 그냥 줄여서 공사. 저는 공사예요. 이걸 뭐 주택공사, 토지공사 이러면 안돼 이제. 한국국토정보공사. 토지공사 따로 있어요? 따로 있어요. 이거 다른 거예요. 공사라고 다 같은 게 아니잖아요. 자, 한국국토정보공사. 자 얘네가 지적증량을 독점하니까 지적증량 자격증 가지신 분들이 우리도 같이 살자. 나도 자격증이 있다. 라고 해가지고 헌법 소원을 넣었어요. 헌법재판소에 들고 들어가서 지적법이 얘네만 지적증량 하도록 돼 있는 거는 위헌이다. 라고 했더니 헌법재판소에서 맞다 그랬어요. 맞다. 맞다. 그래서 지적법 고쳐서 공사가 독점적으로 하지 말고 이 양반들도 요건 갖추고 등록하면 해주게 해줘라. 라고 헌법재판소에서 위헌이 나가가지고 우리 헌법재판소에서 국회에다가 국회의원들 이거 지적법 개정하셔 이거 저 공사만 하는 거 아니야 아~ 얘네들도 할수 있게 해줘라고 해서 국회에다가 입법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국회에서 헌법재판소 정한 그 시한 마지막 날몇년 동안 까먹었는데 몇 년도 (12월 31일까지) 개정하셔라고 국회 보냈거든요 그 (3년) 전에 보냈는데 계속 있다가 그해 (12월 3 0일에 개정하더라고 그래서 그때 제가 막 책을 써야 되는데 국회에서 법이 통과가 안 되는 거예요. 30일까지 통과 안 되고 31일 날 통과돼가지고 난리 났었어요. 야, 이거 언제 개정되냐? 개정돼야 되는데. 그래서 그때 개정서에서 나온 게 자, 등록한 업자. 아, 지적측량 업 등록한 자하고, 자. 하고 공사하고 합쳐서 자, 말을 맞는 게 수행자예요. 그렇죠. 자, 그래서 요즘에는 이 수행자라는 말은 나오는데 공사랑 업자란 말이 이제 안 나온다. 우리 시험 범위 내에서는 그냥 수행자라고 말아요, 수행자. 수행자는 예전에는 공사였는데 요즘은 등록한 업자도 있다. 둘을 합쳐서 부를 때 수행자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자, 우리가 지적 측량을 해야 되다라고 하면 어디 가야 돼요? 지적 측량 수행자한테 갑니다. 그럼 이거 시험에 어떻게 될까 소관청한테 한다. 그럼 틀리겠지. 됐죠 자, 측량 의뢰는 누구한테 한다? 수행자한테 한다. 측량 의뢰를 소관청이 한다. 틀리겠죠? 예, 네,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자 48페이지 맨 밑에 보시면 수행자에게 의뢰한다 보이시죠 네. 거기다가 소관청에 의뢰한다 x 라고 쓰세요 소관청에 의뢰한다 x 소관청에 신청하고 소관청 에 의뢰하고 이런 것은 다 옛날 얘기예요 옛날에는 소관청에 신청하면 소관청이 이 공사에게 넘기고 이랬거든요 근데 지금은 우리가 수행자한테 먼저 가서 의뢰를 먼저 해야 된다 는 거죠 당연히 의뢰 인는 수행자에게 측량 수수료를 내줘야 되는 거죠 됐죠 네. 자, 다시 돌아옵니다. 자, 한장 앞으로. 자, 한장 앞으로. 자, 47페이지 보세요. 47. 자, 47페이지에 지적 측량의 대상하고 나오죠. 자, 지적 측량의 대상. 자, 칠판 보시면 지적 측량 중에 맨첫 번째로 나오는 게 기초 측량이라고 있어요. 기초 측량이 뭐냐. 자, 기준점을 설치하는 거예요. 기준점, 기준점. 밖에 나가시면 땅바닥에 기준점들이 있습니다. 아, 지적 삼각점, 자, 삼각보조점, 도근점, 이렇게 있습니다. 도근점이 되게 많아요. 자, 요런 것들이 쭉 설치될 때, 그냥 했겠어요? 측량했겠어요? 측량했겠죠? 기초측량 3개 있어요. 삼각측량, 보조측량, 도근측량. 이거 합쳐서, 자, 기초측량이다. 기준점이 세개 있는 거예요. 네. 이럴때 자, 지적 측량 중에 기초 측량이 있는 거고요. 이렇게 기초 측량 하고 나면 자, 요거를 기준으로 자, 이런 기준점들을 기준으로 내땅 측량을 하겠지. 내 땅. 이네 땅, 내 땅. 이거 측량하고 이거 세부 측량. 세부 측량. 자, 세부적으로 한식 측량하는 거. 세부 측량. 세부 측량이 많단 말이죠. 그동안 배운 모든 측량들이요. 자, 복구할 때는 복구 측량. 신규 등록할 때는 신규 등록 측량. 등록 전환할 때는 등록 전환 측량. 분할할 때는 분할 측량. 자, 합병할 때는? 없어요. 그렇죠? 합병 측량 없단 말이에요. 그렇죠? 덥석 합병 측량. 이런거 망하는 거예요. 그렇죠? 자, 지목 변경할 때는? 없어요. 지목 변경 측량 없다 그랬죠. 자, 말소할 때는? 말소 측량 있어요. 자, 축첩 변경할 때는? 축첩 변경 측량. 자, 정정할 때는? 정정 측량. 어렵지 않죠? 자, 도시 개발할 때는? 뭘 없어. 도시 개발할 때는? 도시 개발할 때는? 도시 개발 사업에서는, 자, 도시개발사업에서는 지적확정증량 요거 외워야 돼, 이제. 도시개발사업증량 그런 거 아니라, 자, 도시개발할 때는 지적확정증량 이라고 쓰려 그랬더니 써있죠? 8번에, 자, 8번에 보시면 47페이지, 자, 동그라미 8번에 보시면 지적확정증량 이거 나와있어요. 자, 요거를 외우실 때, 자, 여기 보세요. 경계점을 복원할 때는 경계복원증량 자, 현황을 표시할 때는 현황 측량. 그래서 시험 문제에 정말 단순합니다. 8번하고 10번, 요거 바꿔요. 요거 바꿔요. 자, 도시개발할 때는 현황 측량 OX. X. 자, 현황을, 현황을 표시할 때는 확정 측량 X. 잘 보세요. 경계와 대비해서 표시할 때는 경계보건 측량 OX. X죠. 자, 문제 거리가 많습니다. 네. 문제 내기 제일 좋은 게요거예요 현황 측량. 요거 내기 되게, 되게 좋아요. 잘 보세요. 자, 현황은 건축물의 현황. 구조물의 건축물의 현황을 경계와 대비해서 표시한다. 이럴 때 무슨 측량? 현황 측량이에요. 이거를 머릿속으로 그리지 마세요. 그리지 마시고 글씨로 확인하셔야 돼요. 글씨로, 글씨로, 글씨로, 자 현황 측량. 현황을 표시한다. 그러면 확정 측량 틀리는 거죠. 현황 측량 하면 현황 측량. 이걸 가지고 뭘 바꿨냐? 잘 보세요. 도면의 경계와 대비 보이시죠. 도면상 경계예요. 이거를 뭘로 바꿀까? 실제 경계. 실제 경계와 대비해서 그럼 틀려요. 실제 경계가 아니라 도면의 경계. 시겠죠 자, 도면이 뭐 있죠? 도면뭐 있어요. 지적도 임야도, 지적도, 지적도 임야도의 경계와 대비해서 현황을 표시한다. 이게 현황 측량이거든요. 이걸 지적도 임야도를 지형도로 바꿔 냈어, 작년에. 지형도의 경계와 대비해. 그럼 틀리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 그러니까 결국은 그냥 말장난밖에 없다니까 뭔가 원리 파악해가지고 못 맞춰요 말장난 어디를 칠 건가를 봐야 돼 정말로 상상지도 못했던 말장난을 쳤다 그 문제는 틀리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런 거못 맞춰요 우리가 예상하는 범위 내에서만 다 맞춰도 12개 중에 11개는 맞아요 됐어요 그래서 얼마든지 다 맞출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자 말장난을 뭘칠까를 보셔야 돼요 예, 나머지도 외울 게 없어 요거 3개만 다 외우면 끝나요 그래서 제가 교재에다가 보고 8번, 9번, 10번만 파란 글씨 딱 넣어놨잖아요. 보시죠. 이 자, 10번에 보시면 지상 건축물의 현황을 도면의 경계 밑줄 자, 도면의 경계, 도면의 경계, 자, 도면의 경계, 도면의 경계예요. 그러니까 지적도 임에도 경계죠. 그러면 옆에다가 실제 경계 x, 지형도 x, 실제 경계 x, 지형도 x. 자, 그런 식으로 장난을 친단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자, 검사 측량 하겠죠 검사 자, 검사를 안 받는 거두개 보셔야 돼요 검사 한번 현정이 현정이 현황 측량과 경계 복원 측량 자, 얘네들은 지적 측량이긴 하지만 검사 안 받아도 되는 얘네들은 현황만 보기 때문에 경계만 실제로 복원하면 끝나기 때문에 장부에 뭘 쓰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굳이 검사 안 했다 검사 안 하는 게두개 있다 현정이 지금 47페이지요 자, 오른쪽에 보시면 47페이지 오른쪽에 메뉴에 참고 한번 볼 참고 자 연속 지적도다 이거는 지적 측량을 하지 않고 자, 전산화된 지적도 이마도 파일을 연결한 거예요 컴퓨터를 연결한 거예요 그러면 정밀도가 그만큼 떨어지는 겁니다 측량을 안 했기 때문에 그럼 이걸 측량에 활용할 수도 없는 도면이에요 연속 지적도는 그러니까 지적 공부가 아닌 거예요 그냥 편의상 그냥 간단히 만들어 본거이 정도란 말이죠 <웃음> 연속 지적도를 자, 작성하기 위한 측량도 지적 측량이다 o 스 X죠. 그런 측량은 없단 말이에요. 그렇죠 자, 그 밑에 기출연습 보세요. 자, 연속 지적도에 있는 경계점을 지상에 표시하기 위해서 측량할 때도 지적 측량 대상이다. X. 자, 그 밑에 2번 보세요. 지상건축물의 현황을 지적도 및임야도에 등록된 경계와 대비하여 표시할 때 하는 측량을 지적, 현황, 측량이 한다. 맞죠? 자, 3번 보세요. 지상건축물의 현황을 지형도에 표시한 경우에 지적 측량 대상이 된다. X죠. 자, 지형도가 아니라 도면, 지적도, 임야도에 등록된 경계죠. 그런 식으로 장난친단 말이죠. 자, 나머지들은 사실은 문제를 낼 거리가 없어요. 근데 현황 측량하고 확정 측량, 이두 가지가 계속 나오는 거고, 검사 안 받는 거, 현경이. 자, 이, 이 범위 내에서는 거의 걔네들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넘겨보세요. 자, 넘겨보시면 이제, 자, 지적 측량 절차가 나오고 있죠. 자, 지적 측량 절차가 나옵니다. 자, 여러분, 앞으로 이제 측량을 할 일이 있을 까 없을까? 측량할 일은, 있어야죠. 측량을 해야 돈을 벌지. 어, 나는 땅은 안살 거다, 그럴 거예요? 예, 땅을 사야지, 땅을 사야지, 그죠? 자, 토지를 사시겠죠? 안 사요? 자, 어, 공인 중에서 돈 많이 벌면 뭐하라그랬어요땅 사라고 했죠, 땅, 땅 사라고 했잖아요, 그죠? 돈 조금 벌면, 소고기 사먹는 거고, 예. 조금 벌면 소고기 사먹는 거고, 그죠? 많이 벌면, 땅 사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지금 개인 농담이에요. 철학이 있는 거예요. 이게 철학이 있어요. 근대 자본주의 역사는요. 토지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모든 게. 건물은 허름면끝이잖아요 토지는 적어도 뭐 아예 없어지진 않잖아요. 토지. 바닷가 사는 거 아니에요. 바닷가 사는 거. 자산산 이게 저저토지를 사야 돼요. 토지. 그죠? 예, 땅을 사실 때그죠 산자 붙은 거사안 붙은 거 사. 붙은 거 사라 했지. 붙은 거. 저 산자 붙었으면 임야대장 등록지다. 그죠? 그럼 팔 때, 산자 그냥 붙여 팔아, 띄우 팔아. 띄우 팔아야지. 산자를 띄어 산자를 띄면 토지대장으로 넘어가는 거잖아요. 그 뭐예요? 등록 전환. 등록 전환. 신청을 6 0일이나 하는 겁니다. 형질 변경 공사 60일. 자, 60일에 등록 전환 신청을 하는 거죠. 자, 등록 전환하면 면적이 바뀌어 안 바뀌어? 자, 등록 전환 측량을 할 필요가. 등록 전환 측량을 할 필요가. 등록 전환 측량을 할 필요가 있다 그죠? 분할 측량할 필요가 있단 말이지 그죠? 여러분들이 이제 산자 붙은 땅을 사가지고 그렇죠? 임야대장에다가 이름 올렸잖아 등기에다가 소유권 저등기 쳤잖아요 그죠? 그럼 산자부터 있죠? 산자 붙어있죠? 산자 띠려면 어떻게 돼? 등록 전환해야 돼 그죠? 남의 일이라고 생각하지 마요 내일이라고 생각해봐 어. 등록 전환 측량을 해야 되겠다 그죠? 예. 만약에 내가 등록 전환하자고 김포시청에 가면요 김포시청 지적소관청 사무실에서 측량부터 하셔야 되겠는데? 등록 전환이면 측량하셔야 돼. 만약에 지목 변경 신청하면 측량을 할 필요가 없고, 등록 전환이면 측량하라, 이죠 그럼 측량 어디서 해요? 그러면 어떻게? 수행자한테 가시라. 근데 이제 실제로는 공사 가시라 그럴 거예요. LX 공사 가시라. 한국 국토정보공사 가서 어떻게? 돈 내고 의뢰를 한 거지. 의뢰. 소유자가 자, 지적 측량을 의뢰합니다. 돈 내고 의뢰하는 거죠. 예. 그러면 등록, 전환, 측량. 평수나 뭐 여러 가지 조건대로 이제 측량병이 많이 나갑니다, 알수 있죠? 네. 근데 내가 안 했어. 이거를 소관청이 계획을 세워서 직권을 한단 말이에요. 그럼 측량병이 들어와 들어. 들죠. 소관청이 대신 내 측량병을 들여줘서 해줬어 직권으로, 그렇죠? 그러면 뭐 측량병 징수 들어올까 안 들어올까. 돈 내라고 할까 안 할까. 해야지. 자, 직권으로 측량해서 이 정리해줬으면 우리한테 돈 내놔라 측량비용은 내놔야지.라고 징수할 수 있다. 있다. 근데 그 증수 못한 게딱 하나 있어요. 바다로 된 토지. 그거는 증수 대상이 안돼 알아 배웠지. 됐죠? 자, 우리 교재 보세요. 자, 49페이지 메뉴에, 49페이지 메뉴에, 49페이지 메뉴 보니까 누가 또 공부해 놨죠? 네. 자, 소관청이 직권으로, <웃음> 우리가 할 건데, 직권으로 해줬셨어 직권을 정리했으면 측량비용 들었잖아요. 자, 소유질업자 측량비용 증수 한다, 한다. 근데 안 하는 건 하나 있죠? 다만, 직권으로 바다로 된 토지 말수했다. 이거는 증수하지 않단 말이에요. 원래는 측량비용증 징수하는 거예요. 네, 측량비용. 직권을 했으니까. 측량비용은 돈 내놔라. 니땅 네 우리가 직권을 해줬다. 자, 측량비용을 자, 징수합니다. 지금 49페이지 메뉴에서두 번째 줄. 측량비용을 징수한다. 자, 이러고 이게 사기를 칩니다. 직권으로 정리했으면 토지이동 신청수수를 징수한다고 X. 토지이동 신청수수를 징수한다. X죠. 뭘 징수해요? 측량비용을 징수하지. 자, 다른 거요. 신청 수수료는 증수하지 않습니다. 신청 수수료는요, 되게 싸요. 한필0천 원, 한필1 천사백 원, 그밖에안 돼. 그런 거 증수 하나 많아요. 그럼, 측량 비용은 비싸단 말이에요. 뭐, 크게 들어가면 몇 백만 원도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측량 비용은 증수를 해야 되겠다. 바다로 된 토지를 증수하겠다 그러면 가만히 있겠죠? 그래서, 그 걔는 이제 예외가 된다는 거요. 예 자, 그러면, 우리가, 자, 의뢰를 누구한테 해요? 의뢰를 수행자한테 합니다. 그럼 수행자는 결론적으로는요, 소관청 공무원이랑 친해. 결국 자기들 다한 통속이야. 촬영되고 있나요? 하여튼, 그, 그 양반들, 그, 그쪽 무리야. 무리야. 예, 하여튼, 친하셔. 예. 이러시니까 우리가 의뢰를 하면, 우리 수행자는 소관청에 바로 보고 들어가요. 근데 보고라 그러면 좀, 좀 없어 보이잖아. 그래서 계획서. 계획서 언제까지? 다음날. 다음날. 거기 다음날 보이세요? 다음날. 자, 다음날. 자, 계획서를 누가 누구한테 내는 거예요? 수행자가 소관청에게 계획서 내는 거죠. 요거를 싹 바꾸는 거지. 계획서를 소관청의 수행자에게 낸다 그럼 틀리면 말도 안 되잖아요, 그죠? 수행자가 소관청에게 계획서를. 자, 언제까지? 다음날, 다음날, 다음날에다가 3일 엑셀로 쓰세요. 3일이네. 그럼 틀립니다. 3일이 아니라 다음날까지. 바로 계획서가 들어갑니다. 그러면 소관청 입장에서는 계획서를 받았으니까 도움을 주거든요. 도와줘야 돼. 어차피 자기 친하니까. 그래서 계획서를 받으면 그동네에 지적 공부에 관련자를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참고하라고 제공한단 말이죠. 자, 그럼 그 밑으로 내려가시면 자 동그라미 3번 보세요. 3번 3번 보시면 지적 측량을 실시하죠. 자 누가 지적 측량 수행자가 실시하고 나서 바로 끝난 게 아니라 검사가 들어갑니다. 검사. 자 검사 누가요? 자, 검사는 지적소관청에 제출해서 검사를 받는데 자, 여기서 이제 문제가 들어갑니다. 자, 맨 밑에 보시면 현경이 있어요. 자, 맨 밑에 49페이지 맨 밑에 니은 보세요. 지적공부를 정리하지 아니하는 경계보건측량과 지적현황측량은 검사를 받지 않는다 이렇게 돼 있어요. 만약에 우리가 등록전환측량을 했다고 라 하면 검사를 받아야 돼. 그런데 이네 현정인는 검사를 받지 않는다 그죠? 자, 검사는 자동으로 수행자가 소관청한테 제출 합니다 자, 혀보세요 여기 보세요 자, 우리 지적 측량 그냥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기초 측량 하나는 세부 측량 여기 크게 두 가지로 보고 자, 얘네들 다 검사 받습니다 검사 어렵지 않죠? 검사. 네. 검사좀 이따 보고요. 자, 기초 측량이요. 자, 세개 있어요? 기초 측량 세개 있어요. 뭐 있을까? 삼각 측량. 삼각 보조 측량. 도근 측량. 이렇세 가지 있어요. 그죠? 네. 그 다음에 세부 측량이 되게 많죠? 자, 복구할 때는 복구 측량. 신규 등록할 때는 신규 등록 측량. 등록 전환할 때는 등록 전환 측량. 분할할 때는 분할 측량. 자, 도시 개발할 때는 지적 확정 측량, 그죠 그다음에 현정이고 쭉 나, 제제조사 측량 쭉 있단 말이죠. 그러면 자, 여기 자, 기초 측량 세개 중에 제일 중요한 거 느낌상 뭐가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삼각 측량, 그죠 삼각 측량. 그다음에 세부 측량 되게 많죠? 네, 그중에 제일 정밀도가 높아야 되는 거 뭐겠어요? 도시개발. 자 그럼 도시개발 확정 측량, 미술 시간, 수학 시간, 수학 시간, 수학 시간. 이거 수치적이죠? 경계점 좌표 등록부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럼 정밀도가 높으니까. 자, 요건 좀 중요하다. 그래서, 자, 여기서 삼각증량, 여기서, 자, 확정증량. 이두 가지는 중요하다. 중요하다. 그래서, 원래는 소관청이, 자, 소관청이 검사를 하는 건데, 자, 요두 가지는, 요두 가지는 시도지사가 검사해라. 라고 했었드렸다가, 했었드렸다가, 이개정이 됐어요. 개정돼서 자, 시도지사한테, 요건 중요하니까, 니네가 검사해야 돼. 라고 보냈더니, 시도지사가, 이걸 우리가 바쁜데 다하냐 그렇다고 다 떠넘긴 좀 그래. 그래서, 자, 얘네가 뭐라 하냐그 동네? 넓어요? 넓어? 넓으면 우리 아가게. 우리 아가게. 좁아? 좁으면 여기 줘. 이렇게 했어요이두 가지는 그러니까 넓으냐, 좁으냐. 일정 면적 규모 이상이냐, 미만이냐. 이거 보는 거야. 자, 거기에 따라서 얘네가 할 수도 있고, 얘네가 할수 있습니다. 다시, 이게 되게 복잡합니다. 규정이 좀 정리가 잘못되어 있어 지금. 그래서, 시험 문제 내기가 애매하게 나오거든요. 자, 검사 누가 한다? 자, 엄밀하게 따지면, 시도지사 또는 소관청에게 제출해서 검사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소관청이 검사한다 그래도 맞아요. 원래 검사는 소관청이 하는 거예요. 근데, 어느 경우에는 시도사가 할 때도 있잖아요. 알겠죠 자, 그때, 이제 말을 잘 보셔야 돼요. 반드시 검사는 소관청이 한다, OX. X가 돼. 원래 소관청의 검사를 받아야 된다 그럼 맞는 말이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 다음에 예외적으로 시도사 검사하는 경우가 두개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초 측량 중에 삼각 측량. 그 다음에 자 세부 측량 중에 확정 측량. 얘네들 무조건 다 시도사한테 검사받는 건 아니고 넓으면 시도사가. 자, 좁으면 소관청이 나눠져 있단 말이에요. 여기까지 이제 교재 보세요. 교재. 교재 보시면 자 49페이지 밑에 다만 있어 다만. 다만. 4 9페이지요 49페이지 맨 밑에 다만 보이세요? 다만. 자, 다만. 두가지예요 지적, 삼가 측량, 성과하고, 또경유의 측량에 의한 지적, 확정, 측량, 성과. 이두 가지는 중요하단 말이죠. 그래서 거기는 1번, 2번으로 나눠놨습니다. 자, 국토교통부 장관의 정하에 고시한 면적 규모 이상. 이상. 면적 규모 이상이면 넓은 거죠? 넓은 건 누가 해야 돼?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장이 검사하는 거고요 미만이지, 미만. 미만이면 지적 소관청이 하는 겁니다. 이두 가지 빼놓고 나머지는 다소관정이 하는 거예요. 원래는 다 소관청이 검사하는 거예요. 근데 이 중요한 거는 좀 나눠져 있다. 시조사가 검사할 때도 있다. 라는 거죠. 어렵죠. 자, 어려운데, 자, 지금까지 시험에 한 번도 안 나왔어요. 한 번도 안 나왔는데, 안나는데 그렇죠? 예, 점점 어려워진 추세이기 때문에, 예, 제가 볼 때는 이상 미만 장난치기 되게 좋거든요. 이상 미만. 요거 하고요. 그 다음에 시조사 검사하는 경우도 있다. 자, 이 경우를 전부 다소관청에 검사한다 하면 또 틀린 지문이 되니까 문제 낼 거리가 많습니다. 근데 아직 안 나왔어요. 자, 그 정도 일단 봐놓으시고요. 자, 그 다음에 넘어갑니다. 넘기시면. 자, 50페이지 넘어가시면 시험에 정말 많이 나오는 거. 측량기관과 검사기관. 시험에 정말 많이 나옵니다. 측량기관, 검사기관. 자, 실판 보세요. 실판 보시면 여기 표 있어요. 표자 측량 기간은 원칙적으로 5일이고, 자 검사 기간은 4일이고, 자 협의가 없대. 그럼 원칙대로 가라. 원칙대로 가면 5일, 4일이다. 그럼 9일 안에 끝나는 게 원칙입니다. 그럼 이거 시험 어떻게 될까? 바꾸겠지, 뭐 바꾸거나, 뭐 날짜를 7일이나 10일로 바꾸거나. 날짜 바꾸거나 두개 순서 바꾸거나 이렇게 되는 게 이제 가장 기본이에요 자그 다음에 요거 측량기간 검사 기간이 정해져 있지만 자그 동네가 그 동네가 자 기초 측량을 해야 되는데 자 이런 기준점을 새로 설치를 해야 되는 동네래요 그러면 자 5일 사이에 9일 안에 못 끝내 못 끝내요 그러면 요거 설치할 때 며칠 걸릴까요 요거 설치할 때 기준점이 땅바닥에 딱 하나 설치될 때한점딱 찍는다 라고 할때 며칠 걸린다 예? 네? 4일. 2점 설치하면? 4일. 3점 설치하면? 4일. 15점 설치하면? 4일. 한점 설치하나, 15점 설치하나 똑같아. 며칠 가산? 4일 가산. 한 점을 설치해야 되는데, 그러면 원래 측량 며칠인데? 5일인데, 플러스 4하면? 9일. 자, 검사 원래 며칠인데? 4일. 플러스 하면? 8일. 이렇게 된거예요한점 설치. 두점 설치해도 똑같죠? 15점 설치가 똑같아그 근데 자 16점을 설치하는데 그럼 여기 달라져요. 16점 16, 그러면 4일에다가 하루 더 붙죠. 그럼 며칠 가산, 5일 가산, 5일 가산 1 6 17점, 18점, 19점 똑같아요. 20점을 설치하는데 아 그럼 어떻게 돼요? 4일에다가 하루에다가 하루 더 붙죠. 자 21점, 자 22점, 23점 똑같아 24점 설치하면 4일에다가 하루에다가 하루에다가 하루 더붙죠 자, 25, 자, 26, 27똑같아 그렇죠? 자, 그러면 자, 요거 외우셔야 돼요 15점까지는 며칠 가산? 4일 가산 자, 15점 넘으면 4점, 4점, 4점 할 때마다 하루, 하루, 하루 더 붙이는 거예요 그러세어요참 말이 웃기죠 여보세요? 15점까지는 며칠 가산? 4일 가산 15점을 넘는데 16개서부터 몇 개씩? 4점 증가할 때마다 4일에다가 하루를 더붙인거 거. 그죠 이렇게 해서 계산이 들어가는 거죠. 예. 자, 참 다행스러운 소식은, 자, 이거 출제 안 됩니다. 예, 출제 안 돼요. 계산 문제가 많이 나오면 어떻게해요 찍으세요. 예. 여러분이 이거 계산해서 맞출 거라고 저는 기대하지 않습니다. 예. 대신에, 가로 넣기는 한번 나세요 가로 넣기. 자, 가로 넣기1 5 4일. 자, 초과 4 자, 1일. 이거 가로 넣기 딱 좋단 말이에요. 가로 넣기는 잡아놔야죠. 가로 넣기는. 계산문제 나오면 이거 이신청거리가 되게 많아요. 문제거리가 많아. 문구가 좀 애매한 게 있어서 걸고 들어갈게 되게 많아서 계산문제 잘못 냅니다. 그러니까 가로 이렇게 해요. 그러면 자, 자기들도 자 의뢰받고 이거 계산하면 난리 나겠지. 지들도 헷갈려. 뭐여가지고 그러냐. 야 그냥 퉁치자, 퉁치자, 퉁치자. 그럼 법에다가 퉁치자 그러면 안 되잖아. 그래서 계약이나 협의가 있다는 거지. 그럴 때는 협의된 날짜로 가서 그걸로 4분의 3, 4분의 1 나누자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됐냐? 자, 지들이 협의를 해서 41로 정했대. 어떻게 요31 측량, 10일 검사 이렇게 나는 거예요. 훨씬 더 간단해. 요거는 계산할 것도 없잖아요. 요건 계속 출제됩니다. 요거 시험에 계속 났어요 예, 특히 이건 가로는 듣기도 좋아. 4분의 3, 4분의 1. 순서 바꾸기도 좋고, 가로는 좋고, 5분의 3으로 된적 있어요. 5분의 3, 그죠또 40일로 합의됐다 냈어. 그거 어떻게 돼? 30일, 10일 가는 거예요. 자, 또 해봅시다. 합의가 20일이래. 어떻게 해? 합의가 20일이래. 그이 이제, 이제 머리가 복잡해지 아, 분수인데, 예? 자, 제가 알려드릴게요. 자, 합의된 날짜가 나오잖아요. 얼른 나누기 4 치세요. 나누기 4. 나누기 4 하면 어떻게 돼? 5일이지, 5일. 2 0에서 5일 빼면 15일. 이렇게 돼요. 자, 날짜가 나왔다 그러면 얼른 나누기 4, 나누기 4, 나누기 4. 날짜가 나오면 무조건 나누기 4예요, 나누기 4. 나누기 4 하면 바로 떨어집니다, 예. 시험지 이렇게 나어요 자, 20일이다. 자, 검사 며칠이냐? 검사 며칠이냐? 나누기 4 하면 5일이래, 니거 이렇게 돼요. 자, 그렇죠? 만약에 60일로 합의돼봤다가 어떻게? 나누기 4, 나누기 4. 나누기 4. 어떻게 해요? 15일, 또. 45일, 그러겠지. 아, 이것도 어려운 계산, 지금? 나누기 4도 안 돼? 이것도 안 되면 이건 택도 없는 거야, 지금? 네? 자, 나누기 4외우셔 나누기 4. 요거 외 진짜 많이 나와 이거는. 이건 너무 기본이기 때문에 이 정도는 알겠지라고 생각해요. 근데 이건 정말 많이 나오고요. 요거 나오면 가로 넣기 정도. 만약 계산하라 나오시면 얼른 넘어가는 게 나아요. 그래서 이거 계산은 여러분들이 잘못 건드리면 또 무조건 틀리고 시간만 날리기 때문에 굳이 추천하지 않습니다. 4분에 3, 4분 이건 무조건 외워야 돼요. 이거. 네. 됐습니다. 자, 그 정도 보시고요. 자, 51페이지로 갑니다. 51. 자, 51페이지로 올라가시면 자, 51페이지 기준점 성과 관리와 열람이라고 써져 있죠. 네. 자, 7편 보세요. 제가 이표 여기다 실어놨거든요. 자, 기준점이 몇개 있어요? 기준점 3개 있어요. 3개. 자, 삼각점과 자, 삼각보조점과 도근점 있어요. 기준점이 나오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은 단어를 잘 보셔야 되는데 성과라고 나왔는지, 성과, 성과라고 나왔는지 표지라고 나왔는지 보셔야 돼 표지. 자, 표지라고 나오면 일이 쉬워져요. 표지라고 나오면 무조건 소관청 끝. 자, 기준점 표지그랬으니까 삼각점 표지, 삼각보조점 표지, 도근점 표지, 전부 다 누가 관리한다? 소관청. 끝이에요. 표지라고 나오면 간단합니다. 표지 관리는 다 소관청 끝. 자, 잘못됐으면 소관청이 뭐 계속 뭐 폐기하고 멸실하고 한다. 표지 나오면 무조건 셋다 무조건 소관청이 한다. 그죠 표지는 무조건 소관청. 자, 근데. 성과가 나오면 신경 많이 써야 돼요. 성과가 나왔다라고 하면 제일 중요한 거는 시도사. 삼각점에 대한 성과 보존 관리 열람은 시도사. 됐죠? 네. 나머지는 그냥 다 소관청. 이렇게 간단했는데 이게 개정됐어요. 이게 개정됐어요. 자, 삼각점의 성과를 열람하려면 어디 간다? 시도사한테 가는 거였는데 이게 개정되어서 또는 소관청에 열람할 갈, 갈수 있게 됐어. 그럼 이게 좋아진 거예요? 나빠진 거예요? 좋아진 거예요. 왜? 소관청에만 가면 세 가지를 다 열람할 수 있게 개정됐거든. 좋아진 거지. 개선된 거예요. 이런 거 개선됐다고 신문에 나와야안 나와요? 기자들이 이런 거알아볼라 몰라. 신문에 안 나와. 자기들은 이랬는데 신문에 안 나와. 그럼 어떻게해요 시험에 대해. 시험에 대해. 공부한 사람이라도 알라고. 그래가지고 개정되고 나서 이거 또는 소관청 나올 거다라고 찍었는데 안 나오고 찍었는데 안 나오고 찍었는데 안 나오고 찍었는데 나왔어요. 제가 찍은 지 4년 만에 나왔어요. 예. 아 너무 그때 얼마나 어우, 감격스럽던지 나왔구나 오래 나왔구나 이러면서 예. 정답이 시조또돈 소관청 이렇게 나왔어요. 그죠? 딱 정확하게 나왔습니다 기출문제 찾아보시면 나와요. 예. 어찌됐건? 자 여기 나왔어요. 전 소원을 풀었어요. 왜냐하면 그전까지 이게 실제 안 되던 거였거든. 그래서 이게 딱 정답으로 나오더라고요. 그죠? 그리고 작년에 건너뛰고 작년이 건너뛰고 자 이제 만약에 나올 때 됐다라고 하면 요거 나올 차례요. 요거 나올 차례이요요건 통보 있죠, 통보? 자, 통보는, 자, 보조점, 도군점 통보 있어, 없어? 없어, 없어. 어디만 있어요? 삼각점에 통보 있어요. 자, 통보는 누가 누구한테 한다? 소관청이 시도사한테 합니다. 자, 삼각점 표지도 누가 관리할까? 소관청이 하지. 자, 삼각점 성과는 누가 관리해요? 시도사 가지. 그러니까 누가 누가한테 알려줘야 돼. 소관청이 표지 관리하고 나서 시도사한테 알려줘야 되는 거예요. 여기는 다 소관청이니까 통보할 필요가 전혀 없는데 다 소관청이니까 여기에만 통보 규정이 나온다 자 통보는 소관청이 시조사에게 통보하고요 자 이거 장관에게 통보한다면 틀립니다 장관 통보 근거 옛날에 있었다가 없었어요 지금 시조사한테 통보한다 이거 하나 남아있으니까 이건 좀 각별히 신경 써주세요 자 이거를 도근점 표지가 변경되면 통보한다스 X, X 이렇게 될수 있지 저 그렇죠? 삼각점에 대해서만 통보 규정이 남아있다 하는 거. 요건 중요하니까 시조사가 관리하고 열람해주는 건데 여기 또 눈이 생겼다.라는 거. 이 정도예요. 제가 볼땐 요건 출자가 됐기 때문에 또 나올 것 같지는 않고. 요거, 요거 봐주세요. 자, 그 내용이 지금 51페이지 메뉴에다가 자, 표로 이쁘게 정해놨는데 그거 확인하시고요. 자, 이제 넘어갑니다. 자, 넘어가시면 자, 마지막으로 52페이지 에 지정위원회 얘기가 나오고 있죠. 자, 지정위원회. 자, 지적위원회요. 자, 지적위원회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하나는 중앙지적위원회. 자, 또 하나는 지방지적위원회. 자, 지적위원회 두개 있는 거예요. 자, 아까 우리 축척변경 할 때는 무슨 위원회? 축척변경위원회. 자, 축척변경위원회 위원들 몇 명이었죠? 다섯 명에서 열 명. 여기도 똑같아요. 다섯 명에서 열 명, 다섯 명. 다 똑같아. 축척변경위원회 위원들은 누구 친구들? 소관청 친구들. 자, 중앙지적위원회 위원들은 누구 친구들? 국토교통부 장관 친구들. 자, 지방지적위원회 친구들, 누구 친구들? 시도의사 친구들. 각자 친구들이에요.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축첩변정위원회는 소관청 친구들. 중앙지적위원회는 장관 친구들. 자, 지방지역에는 시도의사 친구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그렇죠 별거 아니죠? 자, 그러면 여기 보세요. 자, 여러분들이 앞으로 땅을 사면, 산자 붙은 거 사, 안 붙은 거 사? 붙은 거 사. 자, 붙은 거 사서 산자 띄는 게 뭐죠? 등록전화. 자, 등록전화 측량 한다, 안 한다? 한다. 어디 가서? 수행자한테 가서 의뢰한단 말이에요, 의뢰. 자, 수행자한테 의뢰하면 돈 내죠? 돈 내고 의뢰하면, 자, 얘네하고 소관청 공무원들하고 친해, 안 친해? 친해. 그럼 다음날? 다음날? 계획서, 계획서, 계획서. 그 다음에 측량 며칠? 측량 원칙적으로 5일. 검사는 4일. 자, 검사 받겠죠? 소관청 검사 받아서 측량 결과가 왔어요. 근데 자, 내가 생각했던 면적이 아닌 거야. 그럴 수 있잖아요. 자, 원래 나는 너 100평인 줄 알고 샀는데 50평 나 이럴 수 있단 말이에요. 중량 이게 뭐냐? 응? 따져야지. 어디 가서. 자, 지적위원회 가서 따집니다. 아, 측량 잘못된 거 같다. 이 측량 되게 특수한 거기 때문에 위원회가 따로 있단 말이죠. 자, 어디부터 가겠어요? 지방 지역이네. 한판 하고 또 마음에 안 들면 한판더 하는 거지. 그래서 심사, 재심사. 심사. 재심사. 자, 심사. 심사 어디 한다? 지방지적위원회에서 하는 거예요. 시도지사를 거쳐서 지방지역위원회. 그리고 결과 나왔는데 또 마음에 안 들면 어디로 가요? 중앙지역위원회의 재심사. 재심사. 됐죠? 자, 근데 문제 이거예요. 자, 중앙지적위원회는 당연히 재심사도 하지만, 이거 말고 네 가지가 더 나옵니다. 자, 다시. 지방지적위원회 심사. 끝. 더 이상 없어. 얘는 딱 심사밖에 없어. 근데 중앙은 재심사. 플러스, 정책 개발, 기술 개발. 정책 있으면 기술이 없으면 안 되니까 기술도 개발해요. 정책도 개발하고 기술도 개발합니다. 그럼 기술이 있는데 기술자가 없어. 기술자 어떻게 해? 양성해야지. 너무 많이 양성했어. 징계, 징계. 그죠? 이렇게 다섯 개면 다섯 다 개. 거기다 재심사까지 다섯 개. 이게 시험에 그렇게 잘 나와요. 중앙지적에 하는 일섯개이시면 엄청납니다. 그래서 얘네들 업무를 써놓고 지방지적위원회 그럼 틀리는 거예요. 중앙에서 하는 거죠. 자 지금 교재 52페이지 맨 밑에 보시면 자 정책개발, 기술개발, 또 재심사 예, 그 다음에 양성 징계까지 이쁘게 다섯 개 있죠. 예, 얘네들은 외워야 돼할수 없어. 그 벌써 다 외웠을걸요? 예, 정책개발, 기술개발, 기술자, 양성 징계. 네개 끝났잖아요. 그럼 재심사 끝나는 거예요. 재심사. 그래서 이쁘게 다섯 개입니다. 이거 시험에 계속 출제되기 때문에 언제라도 그냥 심심하 것이 나오는 거 이거는 중앙지적위원회 일 있죠. 자 지금 53페이지 맨 위에서 자네 번째 줄에 보시면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다 포함해서 몇 명이에요? 다섯 명에서 열 명의 위원으로 구성하죠. 이때 중앙지적위원회 위원 다섯 명에서 열 명은 누구 친구들? 장관, 장관, 장관 친구들죠. 장관 친구들 뭐 하는 애들이죠? 장관 친구들 뭐 하는 애들이요? 국토교통부 장관의 친구들이다. 뭐 할까? 자, 제가 알려드릴게요. 대학 교수들이에요. 대학 교수 네. 이제 법에다가 대학 교수라고 안 쓰거든요. 대학 교수라고 쓸 때는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이랬습니다.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자, 학식과 경험이 풍부했다는 걸로는 공부를 잘했는지는 알수 없어요. 네. 학식과 경험 이 풍부하다 공부 잘했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죠. 예, 요즘 대학 교수들 뭐저 실기 같은 거 가르치는 교수들은 뭐 학식이 뛰어나 보이진 않아요. 예. 근 어쨌든 대학 교수들 중에 좀어저 사람도 교수야 이런 사람도 있잖아요. 예.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자, 누가 누가 뽑아요? 국토교통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예, 친구들, 대학 교수들 중에서 몇 명? 자, 세 명에서 8 명이에요. 3명에서 8명. 자, 왜 3명에서 8명이냐? 위원장, 부위원장 빼고요. 위원장, 부위원장은 대학 교수가 아니야. 위원장은 담당 국장, 부위원장은 담당 과장으로 이미 정해져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위원장, 부위원장은 따로 못 뽑아요. 이미 정해져 있어. 담당 국장, 담당 과장. 걔네들은 임기도 없어. 그냥 거의 국장 되면 그냥 위원장이야. 과장 되면 부위원장 정해졌고 나머지 몇명 남아요? 3명에서 8명은 이제 장관 친구들, 대학 교수들. 알수 있죠? 네, 대학교수. 거기 보시면 동그라미, 디귿에 보시면 자 위원 서 있죠? 지적하는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자 국토교통부장을 임명 위촉한다 3명에서 8명이겠죠? 네. 그 밑에 리을 보시면 위원장부장 제외하고 나머지 위원 임기는 2년 후. 3명, 8명은 2년씩 돌리는 거예요. 그죠 장관 친구들이 8명보다 많겠죠? 그럼 러 8명만 앉혀놓으면 나머지 친구들 대학, 나도 대학교수인데 삐지겠지? 그럼 얘들한테 뭐라고 해? 그래? 2년만 기다려라, 2년. 2년 기다리면 네차례야 그죠? 그래서 2년씩 돌아간단 말이죠. 그래서 위원장, 부위원장 그럴 필요 없어요. 위원장, 부위원장 그냥 임기 없이 그냥 계속 가는 거예요. 자, 그 밑에 회의 소집하고 뭐 부득이하고 뭐 그런 거 읽어보시면 되고. 자, 시우세 보시면 제적,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 회의를 여는 거예요. 출석,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합니다. 이건 모든 위원회가 다 똑같아요. 과반출석, 과반찬성. 똑같습니다. 예, 세계위원회 다 똑같아요. 이거는. 그 다음에 이응 보시면 5일 전까지 보이시죠? 5일 전까지 파란 글씨로 제가 5일 써놨습니다자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할 때 자, 일시 장소 안건, 회의 일시 장소와 심의 안건, 요거를 적어도 5일 전까지는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 위원회가요. 되게 그냥 그런가 보다 하지만 되게 심각해요. 위원회에서 과반 출석, 과반 찬성이니까 친한 애들 몇 명이 딱 짜고 기습적으로 회의를 싹 열어버리는 거지. 그럼 반대하는 애들은 못올수 있잖아요. 적어도 5일 정도의 시간을 주고 반박 준비해 와라 이거죠. 그리고 말로 하는 게 아니라 서면 통제해 가지고 들고 와라. 언제 어디서 뭔 얘기 할 거야? 일시장소한 건. 언제 어디서 뭔 얘기 할 거야. 아, 준비해서 와. 라고 얘기해 그래도 안 오면 걔는 뭐 포기한 거니까. 그래서 그렇게 해서 회의를 하기 위해서는 5일 전까지 서면 통제합니다. 이거는 축적변경위원회도 똑같아요. 그죠? 우리 지방 지역이나 중앙 지역이 다 똑같아요. 제가 전에 들었는데 국회에서도 청문회 할때 청문증인 부르잖아요 그때도 5일 전이에요 5일 전에는 얘기를 해줘야 그 사람이 증인으로 국회 나오잖아 그죠? 그래서 적어도 5일 전에는 알려줘야 된다 서면통지 자그 밑에 지읒하고 치읒하고 묶으세요 지읒 지읒 묶으세요 자, 하나는 있다고 하나는 없다잖아요 이두 개를 있다 없다를 다 바꾸기 좋아요 그래서 관련이 있어 자, 관련이 있는 경우는 참석할 수 있다 없다 관련이 있으면 참석할 수 없다. 있다 같지 않고. 관련 있는 사람이 참석하면요. 지가 측량한 걸 지가 심의하는 거예요. 이거 관련 있는 거예요. 자기 부인이 측량한 거를 남편이 심의한다. 이런 거안 되잖아요. 그런 게 관련이 있다는 거예요. 관련 있는 사람은 심의에 참석할 수 없단 말이지. 그렇죠그 다음에 지우세 보시면 의견 들을 수 있고요. 현지조사 할수 있어요. 의견 듣고 조사하는 건 당연히 할수 있는 거잖아요. 예. 네. 자 그런데 자, 관련 있는 사람은 참석할 수가 없다. 자두개 있다 없다 사 바꾸면 굉장히 헷갈려집니다. 네. 그 다음에 넘어가시면, 자 넘어가시면 그림 그려놨어요. 제가 54페이지에 그림 그려놨죠. 자 그러면 이 절차 외우고 이제 끝냅시다. 자 적부 심사 심사 우리가 측량했는데 마음에 안 들어 적부 심사를 청구합니다. 누가? 내가 그러지 말고 소유자 소유자. 소유자, 소유자, 소유자. 아, 내 땅인데 측량이 잘못됐다. 따지는 거죠. 또 이해관계인도 가능합니다. 이해관계인도 적부심, 이해관계인도 적부심 청구할 수 있고요. 또 수행자. 자, 수행자도 적부심사 청구가 됩니다. 관련 된 거는 자, 수행자. 자기가 한 거에 대해서도 청구가 가능해요. 자, 잘 보세요. 음. 그러면 자, 소유자 이해관계인 수행자가 적부심사 청구를 자, 누구한테 한다? 시도지사한테 심사청구한다. X. 지방지적위원회 청구한다 X. 시도사를 거쳐서 지방위원회 청구한다 O. 이렇게 된 거예요. 자, 거쳐서 위원회. 그러니까 여기도 말이야. 재심사는 장관을 거쳐서 중하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직접 간다 이름 틀립니다. 예. 시도사를 거쳐서 지방지적위원회 적부 심사 청구됩니다. 가 만약에 자, 재심사 청구를 시도사를 거쳐서 그러면 틀린 말이 되겠죠. 자, 또 어떻게 바꿀까? 이거 뭘로 바꿀 수 있어? 소관처로 바꾸겠지. 소관청을 거쳐서 지방교육원에 들리는 거예요. 시도지사를 거쳐서 중앙교육원에 들리는 거예요. 됐죠? 그래서 이거는 시도지사를 거쳐서예요. 자, 거치는 게 뭐냐? 자, 거친다는 말은 사전에 적어도 시도사가 30일 정도 조사해서 넘겨라 이 소리예요. 조사를 해서. 원래 얘는 조사를 할수 있긴 하지만 주 업무는 심의의결이에요. 심의의결이 뭐냐? 회의, 모여서 회의한다는 소리야. 자, 조사는 미리 좀 해라. 필요하면 현지 조사 할수 있지만, 미리 네가좀 조사 좀 해와라. 조사하는데 며칠 걸려요? 30일. 자, 얘네가 회의할 때, 원래는 30일이었는데, 6 0일로 개정됐어요. 그러니까 30일 안에 회의 다 못하니 좀더 하자. 60일 개정되고 나서, 이것도 짧아! 우리 연장 좀 하자. 30일. 그래서 최장 회의 며칠? 90일까지. 그러면, 자, 미리 조사하는데 30일 걸렸고, 최장 90일까지 가면 거의 넉달 걸립니다. 녹달 걸리면 너무 미안해 너무 미안해 그렇죠? 녹달 이거 청구하고 녹달 기다리면 열받잖아요 그러니까 얘네가 미안하니까 의결서는 지체 없이 의결서는 지체 없이 의결서는 지체 없이 그렇죠? 네, 되게 미안하죠? 네. 녹달 걸리고 지체 없이 보냈더니 얘또 눈치 없이 한 7일 걸립니다 한 일주일 걸려요 7일 7일 이내에 당사자들한테 통지하게돼 있죠 그러면 자, 의결 1심 의결을 받았어요 마음에 안 들어 마음에 안들면 어떻게 해? 재심다 청구하는 거예요. 그근데마음에안 그렇죠? 든다가 아무 데나 하는 게 아니라 의결서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게 중요한 거죠. 받은 날로부터 90일에 내 자, 재심사 청구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럼 여기서 자, 똑같이 갑니다. 여기 조사할 때 며칠? 30일. 자, 심의결 며칠? 60일. 연장? 30일. 자, 의결서 지체 없이 똑같아요. 그리고 얘는 또 눈치 없이 한 7일 걸려요. 됐죠? 그래서 1심 의결서 재심사 의결서. 나왔죠? 네, 그러면 장관이 재심사 의결서를 자 본인들한테만 주는 게 아니라 여기도 전달합니다 그럼 얘는 의결서가 두개 있어 1심 의결과 2심 의결 다 있어 두 개를 포개가지고 자 소관청에 보냅니다 소관청이 위원회의 의결을 받은 거죠? 적부심사 위원회의 의결을 받으면 소관청 어떻게 위원회의 의결이 나왔어 소관청 어떻게 해? 깜짝 놀라? 왜 이걸 나한테 보내주지? 위원회에서 의결이 나면 적부심사 의결이 나면 소관청이 직권 정정, 직권 정정으로 가는 거예요. 직권 정정. 왜 직권 정정이야? 적부 심사가 왔거든. 지적증량 적부 심사에 대해서 위원회 의결이 나면 어떡 한다? 직권 정정한다. 그래서 지난주에 직권 정정할 때 지적위원회 적부 심사라고 썼던 기억이 있어요, 진짜? 진짜 <웃음> 있어요. 자, 한번 가보죠. 우리 교재 페이지 37페이지 맨 밑에 37. 37페이지 몇 밑에 가보시면 깜짝 놀랄걸요? 37페이지. 37페이지. 자, 맨 밑에 가보니까 6번 있어요, 6번? 예. 그 지적위원회 의결했어요? 예. 거기 누가 지적측량 적부심사라고 써놨어요? 써놨어요, 예. <웃음> 그죠? 자, 적부심사에 따라서. 자, 위원회 의결이 나면소관청 어떻게 한다? 직권으로 정정한다. 이렇게, 자, 정리가 되는 거죠. 연결이. 자, 이러면 이제 진도가 끝난다. 라고 하면서, 자, 지난주에 거기다가 필기하세요. 라고 하면서 써졌단 말이죠. 기억 하 나요? 자 이제 그 밑에다가 지적증량 적부심사라고 쓰시고 다음 주 진도 끝날 때 물어볼 거라 그랬는데 네. 그래서 그죠? 네. 됐고 됐고 돌아오고 자 54페이지 보세요 54페이지 54페이지 54페이지 자, 기억 안 나도 괜찮아요. 제가 용서해 드릴 테니까, 괜찮아. 너무 자책하지 말고. 뭐, 딱히 뭐, 확실히 외우는 것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굳이 이거 하나 잊어버렸다고 막 자책하지 말고, 다음 달에 또 하고, 또 하고, 시험 볼 때까지 할 거니까, 걱정 마세요. 자, 54페이지.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저는 지치지 않아요. 저는, 저는 절대 안 지쳐요. 재밌어, 난. 시험 볼 때까지. 똑같은 얘기 하는 거 재밌어. 자, 54페이지 보세요. 제가 올해 강의한 지 19년이에요, 19년. 이것만 19년 19년 내년 20년이에요 20년 미쳤나 봐 나도 사실 저 강의 처음 할때 얼른 돈 벌어가지고 장사해야지 그랬는데 미천이 안 보여 미천이 안 보여가지고 계속 강의를 하게 됐어요 어떻게 그래서 19년 차인데 저 강의 처음 할때 1년 차 2년 차 3년 차 이럴 때는요 제일 무서운 게 뭔지 아세요? 수강생들이 안 까먹을까 봐안 까먹을까 봐 설명하는데 지난주에 했는데 아는 거또 한다 그럴까 봐 괜한 걱정을 3년을 했어 내가. <웃음> 아 초짜 강사니까 지난주 에 얘기한 걸또 얘기하면 또 재미없는데 새로운 얘기 해줘야 되는데 뭐 이렇게 했는데 알고 보니까 하나도 모르더라고. <웃음> 늘 이제 감사한 마음으로 살, 살고 있어 제가 그러니까. 19년 동안. 그러니까. 하여튼 같은 얘기 계속 할 거니까 외울 때까지 할 거니까 수업 빼먹지 말고 계속 들으세요. 들으면 또 외워줘 외워지게 돼 있어요. 그때는 참 별게 다 걱정이었는데 그때는, 그때는 제가 30대 초반이었으니까 30대 초반에 서른, 30, 한두 살 먹어가지고 강의실에 있으면요. 전 강의실에서 제일 어렸어요. 제일 어렸어요. 예. 그때는 또 수험생 연령대가 높았거든. 근데 지금은 이제 거의 뭐 높아지고 있어요. 연령대가 제가. 예.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자꾸 까먹어 주시는 거에 대해서 제가 감사한 마음 갖고 있으니까 예. 죄책감 갖지 마시고 외우면 돼. 또 외우면 돼요. 제가 외울 때까지 할 거예요. 자 54페이지 보시면 자 동그라미 1번 보이시죠? 그 예, 그림도 그려놨어요 이미. 예. 소유자 이해관계인 또 수행자. 자 수행자 밑줄 치세요. 수행자. 이게 되게 자연스러운데요. 자 만약에 시험 문제에 수행자가 적부심사 청구한다 그럼 굉장히 이상해요. 문제 갑자기 수행자 가 적부심사 청구해? 그럼 갑자기 괜히 없던 의심이 생겨. 자 그러다가 이제 54페이지를 딱 보면 밑줄이 쳐져 있는 거지. 그럼 깜짝 놀라는 거죠, 그죠 수행자. 자 수행자도 원래는 적부심사 청구권자가 아니었는데 이 개정제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것도 한번 나올 거다라고 봤는데 아직 안 나오고 있어요, 이거. 수행자. 수행자도 적부심사를 청구합니다. 자 누구한테 시도지사를 거쳐 지방지역에 내 네. 적부심사를 청구해야 된다. 저 있죠? 오른쪽으로 가시면, 자 55페이지죠? 자, 55페이지 메뉴에. 자, 2번에 보시면, 시도지사가 조사합니다. 자, 며칠? 30일. 네, 조사해서 위원회 회부를 합니다. 자 3번에 보시면, 지방지적위원회가 심의 의결 며칠? 60일. 60일 이내 심의 의결하고, 의결로써 지들끼리 좀더 하자라고, 자 30일 이내에 한 번만 연장을해주세요 계속 연장하면 끝 없잖아요. 그래서 한 번만 연장하되, 30일 범위에서 연장하기 때문에, 열흘만 연장하자, 이런 것도 돼요. 20일 만연장하자 됩니다. 40일 연장하자 그건 안 돼요. 30일 범위 내에서 한 번만 1차 연장, 의결로서 연장이 가능하다. 자, 좀 치사하지만 위원장 직권으로 연장한다고 하면 안 돼요. 직권 연장이 아니라 의결로서 연장합니다. 의결로서. 그다음에 4번 심사, 의결서. 자, 의결서는 위원장과 참석했으면 반대를 했어도 전원 다 서명달인 해줘야 돼요. 저 전원 다 서명달인하고 지체 없이 시설 세계 송부한다. 지체 없이죠. 자, 이제 외웁니다. 자, 앞에 보세요. 여기. 자, 31, 61, 31, 지체 없이. 외우세요. 363, 지체 없이. 363, 지체 없이에요. 예전에는 3 3 3이었거든이 개정돼서 363으로 바뀌었어요. 363, 지체 없이. 그럼 지체 없이 갔으니까 눈치 없이 7일 그랬죠. 자, 1심, 2심 갈 때는 90일. 그리고 이게 똑같아요. 363, 지체 없이 7일. 똑같아요. 자, 요거 외우면 똑같이 중용되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에서는 요것만 나옵니다. 어차피 똑같으니까. 대신에 나왔다고 하면 90일이 나올 수 있죠. 90일. 자, 90일은 의결서 받은 날로부터 90일. 네, 재심자 청구가 되는 겁니다. 받은 날에, 받은 날. 자, 우리 지적법에 90일이 딱두번 나와요. 딱 바다로 된 토지, 통지받은 날로부터 90일. 요거 의결서 받은 날로부터 90일. 딱 90일 두번 나옵니다. 90일. 자, 거기 동그라미 5번에 보시면 7일 보입니다, 7일. 자, 시도지사는 송부 받은 날로부터 7일이네. 자, 청구인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하게 되어 있구요. 그런데 재심사 청구 받은 날로부터 90일입니다. 자, 장관을 거쳐 중앙경이네. 나와있죠? 자, 밑으로 가시면 동그라미 8번. 자, 동그라미 8번에 뭐가 있어요? 지적? 소관청. 자, 소관청 어떻게 해요? 직권? 정정하게 되어 있죠? 아니면 측량 성과를 수정하거나 직권 정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8번으로 연결됩니다. 그 밑에 특별 자치시장 동그라미 자 특별 자치시장 좀 특수한데요. 특별 자치시장도 지적 소관청이요. 특별 자치시장 이거 세종시장이죠? 소관청이니까 똑같이 소관청이니까 직권 정정 또는 측량 성과를 수정할 수 있게 되어 있는 거죠. 됐고요. 자 넘겨보시면 자 56페이지 56페이지. 자, 56페이지에 자, 제가 예, 여러분 선물로 자 지적부에 나오는 모든 날짜를 다 넣어놨어요, 거기다큰 선물이 아닌 것 같은데 예, 선물로 자 모든 날짜 다 넣어놨죠? 예. 이거를 날 잡고 외울 리가 없어요. 날 잡고 외우면 그날 까먹어. 그래서 자, 오늘은 90일. 90일. 자, 90일 몇개 있어요? 두개 있다네요, 두 개죠. 있다 그렇죠? 자, 그 표에 보시면 90일짜리 두개 있습니다. 자, 지적부 재심사. 자, 언제부터 90일이요? 의결서 받은 날, 1심 의결서 받은 날로부터 9 0일에재심사하는 거죠. 자, 받아를돈 토지 말소는 어, 통지 받은 날로부터 9 0이죠 말소 신청을 하는 겁니다. 이거 외울 수 있죠? 90일 딱두개 있으니까. 자, 나머지들은 뭐 가다 가다 보면 되는데 자그 중에서도 15일이 두, 두 개, 두 개, 네개 있어요. 15일 이내가 두개 있고 15일 이상이 두개 있습니다. 그래서 저기 안되면 90일은 오늘 외우다 치고 15일만 좀 신경 좀 쓰시면 좋겠어요 나머지들은 가다 가다 보면 어떻게 어떻게 외워지는데 15일은 좀 중구난방이에요 그래서 거기다 다 모아놨으니까 15일은 좀 신경 쓰시고 아시다시피 등기법에서는 날짜 잘안 나와요 등기법에서 날짜 나올거뭐 1개월 뭐그 정도밖에 없는데 거의 안 나옵니다 그래서 지적법은 날짜가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날짜 외우시는데 일단 15일이 중점입니다 15일 딴건 포기하고 10월부터 외워 10월부터 4개 외워놓고 그리고 나중에 여유가 생기면 한두 개씩 더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정도. 좋습니다. 자 그러면 15일 기형 본 김에 15일 이내 두개 있잖아요. 자 도시개발사업 신고, 착수 신고, 변경 신고, 완료 신고 오늘 배웠죠? 착수, 변경, 완료 신고. 꼭 15일, 15일, 15일. 자 도시개발사업 시행자가 소관청 가서 착수 신고한다. 신고 15일이에요. 그다음에 지적 정리 후 등기가 필요하대. 등기가 필요한 며칠? 15일. 필요 없으면? 7일. 그렇죠? 7일은 그 바로 위에 있어요. 7일. 15일. 그것도 얼마나 신경 써서 배치를 했다고, 이렇게. 자, 그 밑에. 청산금 결정 공고 며칠 이상? 15일 이상. 15일 이상이 나와있죠? 청산금 결정 공고. 자, 복구. 자, 복구. 술 깨는데 며칠 걸려요? 15일 이상. 그죠? 그때 15일. 그렇죠? 이렇게 해서 15일 4개가 서로 좀 뜬금없이 나와있기 때문에 걔네들은 좀 신경 써서 외워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하면 우리 지적법 진도 마무리하고요. 자, 아시다시피 다음 주에는 휴강. 휴강하고요. 자, 그다음 주에는 이제 기출문제를 같이 정리를 할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 나눠 드린 프린트 이번 주 문제 있습니다. 이번 주 문제. 맨 뒤에서부터 가보죠. 이번 주 문제. 이번 주 문제 10번 문제부터 볼게요. 10번. 자, 이번 주 문제 10번 보세요. 10번. 자 지적위원회 적부심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걸 있죠. 자 10번 1번에 보시면 특별자치시장, 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 세종시장 소관청이죠, 소관청. 자위원회의결을 받은 후 청구인의 재심사 청구가 없대 그럼 2 시면서 끝난 거네. 그럼 그거를 직권으로 정정하거나 증량 손과를 수정한다. 맞는 말이 되는 거예요. 소관청이 직권 정정한다. 자 2번 위원장, 부위원장. 자 위원장, 부위원장을 제외하고 나머지 위원 임기는 2년을 한다. 제외해요, 포함해요. 제외 맞죠? 제외. 위원장, 부위원장 임기가 없어요. 3번 중앙지적위원회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할 때 일시, 장소, 안건을 5일 전까지 서면 통지한다 모든 위원회가 다 똑같습니다. 5일 전. 4번 적부심사를 청구하는 수행자는 직접 실시한 측량 성과를 청구해서 첨부시도지사를 거쳐 지방지적위원회에 제출한다. 맞아요? 수행자도 적부심사 청구할 수가 있다. 그거예요. 5번 의결서를 받은 자가 지방지역위원회의 결을 불복한대. 의결 했는데 불복한대. 그럼 의결이 있은 날로부터 90일이네. 내 장관을 거쳐 중앙의 재심사 청구할 수 있다. 왜 틀렸어요? 의결이 있는 날. 있는 날이 아니라 자, 받은 날. 의결서를 받은 날이죠. 그래서 90일은 무조건 받은 날을 찾아내야 돼요. 90일을 두개 있었죠? 둘다 받은 날. 통지 받은 날, 의견서 받은 날. 받은 날에, 받은 날. 그래서, 5번이 틀렸죠? 이런 문제가 노리는 게요. 여러분들이 90일을 어설프게 외우고 있다는 걸 노리는 거예요. 90일을 만나면 문제 풀다가 어떻게 해? 반가워. 반가워. 반가우 어떻게 해? 사고가 정지해. 사고 정지하고 앞뒤가 안 보여. 9 0이 너무 반갑거든. 그럼 어떻게 해요? 1, 2, 3 4다 맞았는데, 5번까지 맞아버리면, 이제 멘붕 오는 거예요. 그때서부터는 정상적인 판단이 안 됩니다. 아무 생각 안 난단 말이에요. 그러면 큰일 났다. 이제 가슴 이 두근두근 하면서, 그죠? 다른 문제 하나도 안 들어와. 그죠? 요거 노리는 겁니다. 문제 만들면서 이런 생각 할까, 안 할까? 아주 정교하게 그런 생각 합니다. 그럼 문제 배치서부터 여기서 함정 파고, 그 다음에 어떻게 치고, 자, 다음에 정답 1번 쳐놓고, 다 계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저희, 저희가 작정하고 빵점 만들려면 빵점 만들 수 있어요. 공부 어설프게 한 사람 다빵점 만들어버릴 수 있어요. 왜? 시험 보다가 그대로 말린 거 작전대로. 그러니까, 절대로 이론으로 문제를 풀겠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 문제 풀면서 경험해야 돼요. 이런 식으로 사기를 친다. 아, 90일 나왔으면 주변에 함정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뭔가 이렇게 마인드 컨트롤 해야 됩니다. 어딘가, 어, 런 패턴이면 어디서 사기를 쳤을 것이다. 그거를 경험으로 쌓아야 문제풀이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 전까지는 절대로 점수가 나오지 않아요. 어, 50점 나오면 정말 천만 다행이에요, 50점. 50점 정말 잘한 거고, 어, 어느 정도 문제풀이 훈련이 돼야 55.6점 올라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점수 안 나온다고 좀 실망하지 마시고, 문제풀이 패턴을 보셔야 됩니다. 자, 이제 9번 보세요, 9번. 9번. 네. 그럼 패턴을 어떻게 하냐. 이 프린트 지금 드린 거 있잖아요. 제가 얼마나 이 패턴을 연구해가지고 문제 연습을 시켜놨겠어요. 이것도 어렵다고 하면 1, 2월 달에 OX 다들었잖아요 그거 모아가지고 다시 한번 외우세요. 답 맞추려고 생각하지 마시고, 외우라고. 외우라고. 뭐 가지고 X를 만들었는지를 찾아내보라고요. 그범그 범인에서 다 들어있어요. 그거, 그거 외우고 나면 문제풀이가 완전 달라질 겁니다. 자, 그래서 10번은 5번이 틀렸고요. 자, 9번으로 올라갑니다. 9번. 자, 9번은 옳은 거찾기죠 이런 게 어려운 거예요. 옳은 거. 틀린 거 4개를 찾아야 되거든. 자, 그 번에 1번에 보시면, 소유자 나왔죠? 이해관계인 나왔죠? 수행자 나왔어요. 자, 다툼 있으면, 시도제사를 거쳐, 맞아요? 거쳐? 자, 지방지역이네. 맞아요? 맞아요. 1번 맞네. 근데 1번이 맞아버리면, 이제 불안한 거지, 이제. 바로, 옳은 것 고르셔, 1번이 맞아버리면, 바로 지금못 넘어가요, 이게. 그래서, 옳은 것 고르셔가 어려운 문제예요. 어, 옳은 거 같지만, 확신이 안 서거든. 자, 그럼 2번 보세요. 자, 위원장, 부위원장, 자, 각한 명을 제외한 5명에서 1 0명 위원을 구성한다. 포함해요 포함 포함이죠 제외하는 건 임기할 때 제외하는 거 임기 포함이고요 자3번 위원장은 위원장에서 장관 임명 위청한다 아니죠 자 위원장은 담당 국장이 자동으로 되게 돼 있으니까 임명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자 그렇죠? 이거 틀렸어요 자 뭔가 임명하는 게 있었죠 제일 이쁜네 그건 축첩 변경 위원회 축첩변경위원회 위원장은 소관청이 제1위분에 찍는다그랬잖아 그래서 그건 축첩변경위원회고 여기서는 담당 국장이 정해져 있어요 4번 자 지정위원회 위원이 적부심사심사 측량사항에 관련이 있는 관련이 있는 관련이 있으면 참석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관련이 있으면 참석하면 안 되지 자 4번 틀렸죠 5번 자 위원회 사안에서 심의결하는 최대기간이 6 0일이요9 0일이요 90일 연장이 되니까 90일까지 되는 거죠 네. 그래서 1번만 맞는 말이죠 자 다음 자 8번 보시죠 예. 자 방금 봤으니까 풀리는 거고 또 나중에 보면 또 다릅니다 예. 그래서 같은 문제라도 여러 번 보셔야 돼요 같은 문제라도 한번 맞췄다고 계속 맞추지 않아요 아침에 맞추고 저녁에 틀리는 거 해보셨죠 예. 아침에 맞추고 저녁에 틀리고 이게 내가 어떻게 맞췄지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죠 그래서 그 과정이 몇번 이제 수행이 돼야 됩니다 자 8번 각기 8번 자 8번에 지적증은 소유권의 범위를 정하는 사법적 법적 증량이죠 그다음에 입체 아니고 평면 평면 평면이요. 지적법에서 토지 경계를 딱 정하면 민법상 소유권 범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토지 범위를 주장해봤자 지적법에 그려진 선만큼만 내건 거예요. 이 되게 중요한 문제죠. 예. 민법에서는 경계선까지는 얘기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적법에서 경계를 정해줘야 됩니다. 법적 측량, 국가적 측량에게. 되게 심각한 거죠. 그래서 멋있게 사법적 측량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두 번째, 지적 삼각, 삼각, 삼각, 삼각, 삼 측량 성과는 시, 도, 지, 사, 가, 성과죠. 자, 보조 측량과 도근점 측량 성과는 소관청이, 보존 관리, 맞죠? 맞아요. 3번 소관청이 삼각점을 설치 변경할 때자 소관청이 시도사에게 통보한다. 맞아요? 통보, 통보. 통보 누가 누구한테 한다? 소관청이 시도사에게 삼각점에 대해서 통보하는 겁니다. 4번 소관청은 지형지물 변동으로 도근점 성과가 다르게 됐을 때자 수정하고 시도사에게 통보한다. 틀렸죠? 자 도근점은 통보 대상이 아니에요. 자 삼각점만 통보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틀렸죠? 4번. 자, 5번은 5번은 기준점 표지. 자 기준점 표지라 표지. 표지는 고민할 거 없이 다 소관처예요. 소관죠 표지, 땅바닥에 설, 설, 설치한 거다소관청이 하는 거예요. 성과가 나왔을 때만 시도사가 나올 수 있어요. 자, 7번으로 올라가죠. 자, 혹시 몰라서 한번 해봤는데, 자, 7번에 공인중개사 A는 한 필지 경계 복원 측량을 수행자에게 의뢰했다. 자, 수행자에 게 의뢰했어요. 자, 아래는 경우 검사 기간은 빼고 측량 기간 계산해 보시라 그랬어요. 자, 그 동네 기준점 몇개 설치요? 해 24죠. 다시 한번 앞에 보세요. 자, 한점 설치하는데 며칠 가산? 4일 가산. 원래 측량은, 원래 측량은 5일이죠. 검사는 4일이죠 그죠? 두점 설치하면? 4일. 자, 15점 설치하면? 4일. 자, 16점 설치하면? 1일이니까 5일이 는 거지. 그죠? 자, 17개도 18개, 19개. 똑같죠? 20개 설치하면? 6일되지 플러스 1, 플러스 1. 자, 21개, 22개, 23개도 6일. 24개 설치하면 7일. 자, 지금 문제가 24개라 고 그랬죠? 네. 요거는 빼라 했어요. 빼라 했어요. 검사증을 빼라 그랬고. 자, 측량이 5일인데, 자, 가산이 7일이면, 자, 5일 더하기 7일은 12. 자, 정답이 12, 12. 12. 이렇게 하는 거죠. 25개, 26개, 27개 똑같아요. 전부 다 7일 가산이가 측량은 10일이 됩니다. 1 1일 자 문제에서 검사는 빼라 그랬죠. 검사. 그래서 정답이 5번이 됩니다. 5번. 자 6번으로 올라가죠. 의뢰. 자, 지적증량 의뢰절차로서 잘못된 거. 6번, 1번에 보시면 소유자 등 이해관계인은 측량이 될 필요가 있다. 라고 하면 누구한테 가요? 지적증량 수행자한테 의뢰를 해야 된다. 6번, 1번 뭐 당연하죠. 이번, 삼각점 측량 성과하고 경위 측량으로 한 확정 측량 성과. 자, 삼각점과 확정 측량은 좀 중요한 것들이죠? 소관청에게 검사를 받아야 된다. 받아야 된다. 소관청에꼭 받아야 된다. 좀, 좀안 좋죠? 자, 삼각 측량하고 확정 측량은 중요하니까. 시도지사한테 검사를 받는 거였는데, 개정이 됐다 그랬죠? 넓으냐, 좁으냐, 따졌죠? 그래서, 자, 넓으면 시도지사. 좁으면 소관청이니까 무조건 소관청의 검사를 받아야 된다. 그러면 틀린 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2번은 그래도 틀렸습니다. 삼각측량과확정측량은그동네 면적을 봐야 된다. 넓으면 지도사, 자, 좁으면 소관청으로 나눠보셔야 됩니다. 그거 두개 빼놓고는 다 소관청이 검사받는다. 이 경우는 시도사갈 때도 있다. 그래서 2번이 잘못됐어요. 그 다음에 3번, 경위의 측량, 밑줄. 자, 경위의 측량. 자, 이걸 보는 순간, 미술 시간, 수학 시간, 수학 시간, 수학 시간. 그러면 경계점, 좌표 등록부. 자, 좌표 등록부가 있어도 지적도도 있는 겁니다. 예. 지적도는 전국에 다 있어야 되니까. 자, 3번은 맞고요. 자, 4번, 지적 공부를 정리하지 않는 현정이, 현정이. 자, 경계보험 측량과 현황 측량은 검사를 받을 필요 없다. 됐죠? 5번, 소관청이 검사를 했는데, 측량성과 정확하다라고 하면 수행자한테 줍니다. 그럼 수행자는 의뢰인한테 또 줍니다. 그래서 지체 없이 발급이 돼요. 좋은 말이고. 자, 2번이 틀렸습니다. 자, 5번으로 갈게요, 5번. 5번 문제. 자, 옳지 못한 거. 자, 5번에 1번에 보시면 소유자 변동 나왔어요? 5번, 1번. 소유자 변동이 무슨 결의서? 소유자 정리 결의서. 소유자 정리 결의서. 근데 토지 이동 정리 결의서. 틀렸죠. 1번 틀렸고. 자, 2번 토지 표시에 관한 등기가 필요한 경우 몇 줄. 자, 등기가 필요한 경우. 자, 필요하면 며칠? 10일. 자, 언제부터 10일이요? 등기 완료 통지서 접수한다. 여기까지 보세요. 그냥 접수한 날 물으면 안 돼요. 자, 등기 완료 통지서 접수한다. 등기 다 끝나고 돌아온 날이에요. 그다음 3번 통지 받을 자의 주소한 것을 알수 없어. 알수 없으니까 통지를 못 하잖아요. 못 하니까 자, 또는 이어미시요 또는, 또는, 죠 그렇죠. 또는, 시 공부 또는 인터넷 페이지에 공고하면 통지한 걸로 대신 해주는 거예요. 4번, 신규 등록을 제외하고 토지 이동 정리했으면 등기소에 등기 촉탁을 해줘야 됩니다. 자, 축척 변경도 촉탁 사위에 있었죠? 축척 변경도 촉탁 사위에 있었다. 그죠. 정답 1번만 틀렸네요. 4번으로 올라갑니다. 4번. 자, 4번에 다음, 공간정보 구조관리법령상 소유자 정리예요 소유자 정리. 소유자 정리. 자, 1번에 보시면, 지적공부에 등록된 소유자 변경사항은 등기관서에 등기가 증명하는 등기, 등기, 등기, 등기를 가지고 정리한다. 맞는 말이에요, 소유자. 2번, 신규 등록하는 토지 소유자는 누가 조사해요? 수속소 관청이. 자, 조사해서 등록한다. 맞죠? 3번, 소유자를 정리할 때, 등기부에 이전 토지 표시가, 자, 토지 표시가 지적공부와 부합하지 아니한테는 자, 소유자를 정리할 수가 없다. 없다. 그리고 관할 등기관서에 거꾸로 통지를 해줘야 된다. 이 통지가 불부합 통지예요, 불부합 통지. 자, 4번 보시죠. 소관청이 필요하다. 아무 데나. 소관청이 필요하면, 공짜로. 그죠? 지적공부 등기부 부합 여부를, 자, 관할 등기부 열람으로 조사 확인할 수 있어요. 소관청이 공짜로 등기부를 볼수 있다. 근데 안 맞아. 부합되지 않는 상을 발견했어. 소유자가 틀렸네? 자, 이럴 때는 소유자에게 신청하도록 요구할 수가 있고, 자, 직권 정리할 수가 있고, 자, 직권으로 정리하거나 신청을 요구할 수 있다. 둘다 가능합니다. 이게 들렸죠? 자, 5번의 경우 수수료는 무료로 한다. 이거 여러 번 나왔어요. 무료로 한다. 자, 3번으로 올라갑니다. 자, 3번은 대위 신청. 대위 신청.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자, 3번, 1번에 보시면 국가가 국가가 자 매입할 토지에 대해서 자 누가 하는 거요? 예 국가 행정기관장이 대위하는 거죠. 두 번째, 학교용지, 하천. 자, 얘네들은 공공사업이에요. 공공사업 공공서. 공공사업. 공공서. 공공사업이라고 써주지 않아도, 이렇게 하천이나 도로나 학교용지 이런 거 나오면 공공사업이구나. 그럼 누가 대신한다? 사업시행자. 그렇죠? 네. 그다음에 주택법상, 공동주택. 부지는, 자, 누가 있어요? 관리는 있어. 관리는 없으면, 대표자라는 거죠. 그래서 3, 4번 다 맞는 말이고요. 자, 정답은 5번인데, 자, 5번 왜 틀렸어요? 채권자, 채권자. 채무자가 나서면 안 되죠? 채권자. 자 2번 문제 가보시죠. 자 2번에 1번에 보시면 축적 변경하는 토지 소유자는 사유를 적은 신청서에 위원회 의결서를 첨부해서 소관청에 제출한다. 왜 틀렸어요? 축적 변경 위원회 의결서. 자 의결서는 시조사한테 내야죠. 소관청한테 제출할 수가 없는 상황이잖아요. 자 소유자가 축적 변경 신청하려면 동의서만 있습니다. 동의서만. 자그 다음은 승의 신청할 때 의결서가 추가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1번 틀렸네요. 2번 합병하고자 하는 토지가 축척이 다른 지역대에 각각 등록되어 있어 그럼 합병을 못하잖아요 그래서 이 합병 때문에 그 일부 토지만 조금 축척 변경하는 거예요 이런 경우에는 의결 승인 절차가 필요 없습니다 동대 조금만 하는 그런 거는 정식 축척 변경이 아니기 때문에 승인 사항이 아니다 의결 사항이 아니다 라는 거죠 거칠 필요가 없다 그래서 2번 질문은 맞는 말이에요 예외적으로 의결 승인 안 하고도 일부만 조금 축척 변경하는 예외가 있다는 라 거예요 3번에, 자, 축적변정 시행자의 지원 자, 집원, 집원, 집원. 자, 집원은 도시개발 방식을 준용하는 거죠. 도시개발 방식은 본본 붙이는 거. 그거 준용하는 게뭐 있죠? 지축행, 지축행, 지축행. 자, 그때는 지원본본으로 붙이는 거죠. 자, 면적 경계 잡혀. 얘네들은 측량을 해야 됩니다. 새로운 축적으로 측량해야 된다. 그 그렇죠? 3번 맞고요. 자, 4번 보시죠. 축적변정 측량 결과, 측량 전비해서 면적의 증감이 있대요. 그렇죠? 자, 그러면 전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청산하지, 아니, 한다. 증감 있어도 전원동이니까 할수 없죠. 5번, 청산금에 이의가 있다. 라고 하면, 납부고지수용 동지 둘다 받은 날로부터 1월이에요. 자, 받은 날부터 1월. 소관청이 이신청하면 소관청은 곤란하죠? 곤란하면 어디로 보내? 위원회로 보내. 또 1개월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6611이었죠. 자, 1번이 틀렸고, 자, 다시 1번으로 마지막 문제에 올라가죠. 자, 1번, 1번. 소관청은 축적 변경할 때는 사유를 적은 승인신청서에 3부 대상 동의서 맞아요? 의결서를 전부해서 시도지사에게 제출한다. 맞죠? 소관청이 시도지에게 승인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두 번째, 소관청은 시행에 대해서 시도사의 승인을 얻은 때는, 자, 지체 없이 30 이상 공고, 20 이상 공고. 자, 이게 무슨 공고예요? 시행 공고, 시행 공고. 시행 공고는 언제 한다? 시행 공고는? 시작하잖아요 승인 받으면 지체없이 공고하고요 자 시행 공고는 며칠 이상 승인 받으면 지체없이 공고하고요 또 공고하고요 또 공고하죠 자 시행 공고 시행 공고 며칠 이상 20일 이상 30일에 청산금 결정 공고는 15일 이상 20일에 이렇게 의시라고 했죠 20 20 자, 30 15 이렇게 해서 요거 지금 20일 이상 하는 거예요 20일 이상 요거를 헷갈리게 이제 30일로 싹 바꾸는 거죠 30일은 30일 이내로 바꿔야 돼요 이내 그래서 2번이 바로 틀렸습니다 자 나머지들은 뭐 한번씩 읽어보시고요 자 오늘 진도에서 마치고요 다음 주에 휴강이고 그 다음 주서부터는 기출문제집이랑 요약집이랑 둘다 갖고 오셔야 돼요 예. 5월, 6월 달또 우리 기출문제로 다시 공부하겠습니다. 자,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